이게 고추가 빤드 돼야 되는데 안 빤드는 거는 이게 새우 다 손질 해놓은 거 내가 샀어 이렇게 근데 새우가 그렇게 막 크진 않네 시초 찬수로 타고 비린내 나니까 비린내 잡아주는 거 시초 물로 물기를 제거해줘야지 소금을 꼬지로 손으로 한꼬지 잡아서 이렇게 산사산사좀 뿌려줘야지 고추도 좀 뿌려주고 이건 이쪽다 넣고 고추로 새우 새우 크기만큼 똑같이 잘라야 돼이만큼 새우가 이거만큼 올라올 거니까 이만큼 길이로 이렇게 새우 길이 맞춰서 고추가 점점 길어져 <웃음> 길어졌어? 음. 어디 새우킹 맞추면돼안그 안돼 괜찮은데? 빨간 것도 맞춰서 빨 이게 빨간 고추가 좀커 이게 파 이게 파란 거 맞고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크네. 봐봐 길어지니까 이제 안 잘라도. <웃음> 길어 길어지니까 끝으로 갈수록 안 잘라도. 돼. 봐봐 뭐, 봐봐 봐바. 아니 봐봐요 이거 봐. 응? 이거 봐봐. 어 맞네 <웃음> 길어진점점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다니까 어디 잘라야 돼 이만큼이야 차이가 나는데 예 응. 아이 몰라 맞춰봐 가 이따 맞춰봐 봐 잘라 진짜 <웃음> 길어졌어 길어졌다니까 응. 대충 봐도 길어요 봐봐 <웃음> 어 진짜 이러고 많이 기네 어, 아, 길만 이따가 잘릴거야 이제 고추를 다 씨를 털어냈으니까 한번 헹궈주고 에빈고추인데 <웃음> 맵네 에빙 고추? 음. 에빙 고추가 뭐야? 웨빙, 에빙 고추? 웰빙 고추요, 에빙 고추요. 웨빙. 웨빙? 어. 웨빙이 뭐야? 자, 물한 그릇 정도 붓고 소금 조금 넣어주고 새콤달콤, 새콤달콤할게 고추를 식초, 설탕 하나. 새콤달콤한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데쳐줘야 돼. 여기 에 이제. 새콤한 그런 것도 베기도 하고 고추도 조금 약간 부드럽게 한 1분 정도? 응. 데치면 찬물로 이게 색이 더파라졌지 물기를 빼야지 튀김가루에다 담고 살사사사 뿌려주면 은 새우에도 가루를 살살 뿌려줘야 돼 밀가루가 여기 여기가 묻어야 이게 잘붙거든 새우하고 고추가 이제야만 나네 조금 응. <웃음> 아. 좀 밀가루 좀덜 묻은 거 이렇게 묻혀야 돼 손으로 단무지도 크기를 딱 맞춰서 이게 좀더 적으면 안 되니까 단무지도 길이 맞춘다고? 응. 이게 의미가 있어? <웃음> 길이를 맞춰야지 쟤네도 안맞잖아 응, 자를거야 그냥 <웃음> 끼면 돼 얘는 뭐 안해? 응 이렇게 맞추면 낄거라니까 응. 이렇게 맞춰서 끼는거야 이렇게 빨간거 끼고 새우 파티네 새우 새우 뭐야 꼬치 새우 고추 새우, 꼬지야. 고추, 새우, 꼬지. 길이가 아, 안 맞아. 언제 맞냐? 다안 맞는데 뭐 뻔한 거를. 길이가 안 맞으면 음. 지저분해 고요 이거 꼬지, 새우 안 깨졌다. 새우 좀더 내려가야겠구만, 새우가. 음. 새우가 꼬다리가 더 올라왔어. 올라왔어? 왜 또? <웃음> 맞, 걔네들은 또들쑥날쑥 하잖아. 맞춘다면서 뭘 냅둬, 냅두긴 <웃음> 맞춘다면서 왜뭘안 맞으면 그냥 냅둬해. 그럼 뭐하러 맞춰? 그거 봐. 키가 에이. 다 들소나 소 아, 이게 키가 이게 안 맞아. 꼬는게 안. 잘라. 안 맞으면 음? 안 맞으면 잘른다고 소꿉장난하는 거 소꿉장난. 소꿉장난. 응, 음, 우리 지금 소꿉장난해요. 소꿉장난 하던 시절 잊었나 요이 즐셨나 그런 노래도 있어? 그럼 진짜로? 그럼 있죠 없어다 이제 먹었어. 에이, 새우 이거 부상당했네. 이 새우가 빠지고막 꺾어지고 난리가 아니네, 쟤는. <웃음> 뭐야, 그게? <웃음> 대체. 아, 이게 뭐야, 대체? 부상당해서 그래? 응, 음, 좀 고생스럽습니다. 됐어. 이게 하나가 남았어. 어떡하지? 그 그거 남은거? 음. 그거에다가 같이 있다가 부쳐 먹으면 되지 고추가 없어 이거 하나만 따로 하자 토백, 토박 토막 음. 나는 애들하고 그냥 대충 이따가 부쳐서 먹자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밀가루 살짝 뿌려 음. 이게 튀김가루야, 튀김가루 튀김가루 음. 예, 이거 계란이 잘 늘어붙어야 되니까 음. 네. 이제는 소금을 한꼬집 넣어주고 이름을 해주고. 아, 새우, 이 고추, 새우 꼬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울긋불긋하게. 근데 색깔이 이쁘네요. 그리고, 어, 이거 닭, 뭐야, 단무지도 들어가고 또 고추에다가 아까 새콤달콤하게 약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좀 맛이 괜찮아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감사해요. 아 근데 고추하고 같이 이거 단무지 없어도 고추하고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약간 매콤해서? 매콤한 것보다. 고기가 아니라 그런가? 네. 좀, 대, 좀 개운하네 맛있네 밥 안먹을거야? 밥이요? 응. 먹어야지 근데 배부르네 이거 몇개 먹었더니 응? 어? 이거 몇개 몇개 먹었더니 배부르네 밥몇기를 먹을까?